안녕하세요 철원공인 tv 소장 방이선 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5월 3일 월요일 밤 입니다 어, 오늘이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치 토요일인 것처럼 바빴었습니다 어, 오전 내내 상담이 있었고요 어, 예약된 사이사이에 그냥 예약 없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바쁘게 상담을 했었고 오후에는 계약서도 진행을 했던 건도 있고 계약금이 들어갔던 건도 있고 그리고 계좌 나오면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상담을 했었고 <웃음> 어,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이 바빠서 제가 오늘 아, 부산에 지금 움직임이나 부동산의 흐름이 지표가 어떻게 나와 있길래 이렇게 움직임이 빨빠르고 어, 좀 바쁘게 됐는가를 한번 챙겨 보게 됐어요. 어, 그 자료를 부동산 지인의 시장 동향 자료하고 한국 감정원의 최근에 한 어, 지난 한 11월, 12월부터 지금 4월 정도까지의 그 자료를 같이 크로스로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건 부동산 진 자료 데이터입니다. 시장 동향 자료를 살펴보는 자료고요. 어, 전국 다 둘러봐도 다 벌겋게 불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뭐 저는 부산 지역을 지금 챙기고 투자를 하는 또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어, 여기 먼저 부산을 한번 보시면 부산이 조정이 이렇게 그 풀린 이후에, 조정이 풀린 이후에 우리가 11월 중순쯤에 풀렸잖아요? 어, 그때는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요 자료는 풀리기 전에 계약했던 건들이 어, 한달 안에 이제 그잔금을 치고 하면 그 이후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올라갔죠. 어, 그런 것들부터 어, 지금 현재 5월 달 아닙니까? 오늘이 5월 3일인데, 어, 지인에 있는 데이터는 벌써 올일 1일까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가. 색깔이 연하고 찍고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 파란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정 풀린 이후에, 지금까지. 큰 폭이든 소폭이든, 꾸준하게 계속, 얼음에 어떤 그집게가 이렇게 집계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은, 조정 묶인 이후에, 그 옛날에 비해서는 거래량은 좀 줄었었어요. 그렇지만 나오려고 나온 매물도 작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빠진 금액으로 그래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어, 여기 감성원에 집계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 아파트들 중심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 주간동향을 집계를 해놓은 건데요. 어, 거의 빠진 게 없죠. 어, 부산,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아, 이렇게 색깔이 진하고 연하고가 있을 뿐이지 붉은색 그 톤에서는 변함이 없는 그런 게 한국 부동산 지인에 나와 있는 시장 동향 색깔입니다. 그럼 이게 맞춰서 그러면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한번 볼까요? 부동산원 자료에는요, 아이 잠깐만요. 주택가격 동향에, 그 다음에, 월간을 보겠, 아니, 주간을 보겠습니다. 주간이, 가장 촘촘하게 그 데이터가 점검이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주간에 매매가격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서울쪽은 뭐 나중에 보더라도 부산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이 다 벌겄죠? 그중에 부산 여기 부산이네요? 부산에 보시면 어, 요 데이터 안에는 지금 2월 8일 거부터 여기 데이터 안에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4월 27일까지 전반적으로 부산은 한국 감성은 데이터에도 보면 계속 다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요 부산 전체 통계입니다. 요거는 폭이 넓고 줄고 약간의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계속 상승 데이터죠. 그리고 중구 부산 중구도 최근에는 브라스로 돌았었습니다 중구에는 거래가 많이 되고 말고 할 아파트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잔잔한 아파트 있죠. 그런 것들조차도 뭐 외지의 법인들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여러 건을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하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역시도 올라가 있고요. 최근 4월 26일까지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조정 처음 풀리고 난그 이후에 여긴 뭐 0.13이던 게 지금 0.12. 그다지 큰 변화 없죠. 동구도 0.12등계, 지금 0.13, 영도구 0.12등계, 0.11. 어, 친구가 0.42등계, 0.23. 친구는 약간 오른 폭은 조금은 줄었네요. 남구는 0 5 3이등계 0.15. 남구의 기존 아파트는 조금 조용해져 있습니다. 그죠? 어, 한번 보세요. 0. 그래도 다 오른 폭입니다. 빠진 게 아니고 올라가 있고요. 연제구가 0.38인게, 0.18. 수영구가 0.31 데이터가 0.42. 수영구는 오히려 더, 잠깐, 늘었네요. 어, 4월 달에는 굉장히 조금 많이 줄어 있던 게 상승폭이 좀 커져 있습니다, 수영구는. 음, 그리고, 수영구, 이제 위에, 밑에 동부상권 한번 보면요. 동부상권은, 이거 보시면, 어, 해운대구가 2월달에 0.36이던 게 0.39 해운대구도 도해운 폭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금정구는 0.24이던 게 0.18 금정구는 약간 조용해져 있네요 동래구 0.36이던 게 0.18 동래구는 기존 아파트 팔려고 하면 어, 조금 잘안 팔리네 요런 정도의 수치에는 와있지만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래 되는 건 아니에요 기장구는 0.38이던 게 0.29 요렇습니다 동부산권은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서부산권. 한번 볼까요? 서부산권. 보시면, 어, 서부산 전체 통계는 0.23이던 게 0.22. 비슷하죠? 북구가 0.25가 0.15. 북구 약간 조용해져 있네요. 기존 아파트 조금 거래가 뜸하네 하는 소리는 하겠습니다. 강서구 0.21인 게 0.57. 최근에 강서구가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거래량이 좀 조용해졌던 게 어, 다시 거래가 되네 요런 겁니다. 사상구는 0.18이던 게 0.12 비슷합니다. 4하고 0.24이던 게 0.23 요것도 비슷하죠. 어, 이걸 보면 거래가 조금 움직임이 더하네 요런 정도지 어쨌거나 전체 통계는 계속 빨간색들입니다. 전부 부산 전체가. 요게 지금 부산장인데요. 요거는 아파트 위주의 데이터입니다. 감정원과 부동산 지인이 제가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들이 그런데 최근에 진짜 더 바쁘게 움직인 것들은 어 뭐냐면 은 재개발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에 어 그런 곳들이 지금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지역 전체가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가 다 빨강의 영역에 있잖아요, 그죠? 어, 조정이 되면 언젠가는 집값이 내려주겠지.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그 선거, 시장님 선거 두고 다 참패를 당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정권을 계속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책을 베풀려고 할 테고 또 새롭게 정권이 교체가 되면 교체를 해준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부동산을 지금 정부 정책만큼 억누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러든 저러든 이 빨강 전체 이 영역을 빨강의 영역을 확 줄여서 그냥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가격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초롱부동산이뭐 부동산 시세를 사태에 나와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리는 거지 이러니까 어찌하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화폐같이 떨어지는 거 플러스 이렇게 빨간색이 파랑으로 바뀌지 않는 거 플러스 점점점점 더내집한칸 마련하기는 꿈의 그 가격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어떤 조처는 취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어, 몇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유튜브 올릴 때마다 소생님그 유튜브 왜 올려요 이렇게 댓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참고하시라고 올리는 겁니다 나와있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참고하셔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지 조금 움직이면서 점검을 해봐야 될 때인지 들고 계신 물건을 팔아야 될 때인지 사야 될 때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들고 버티기를 하셔야 될 때인지 그거를 알아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각자 내가 어느 지역에 갖고 있는지를 적어도 부산 안에서는 여기 나와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단한 곳도 특별하게 파란색으로 확 바뀐 곳이 없습니다 부산은 그러다 보니 부산 전역이 조정이기도 하고요 부산하고 다르게 잠깐 창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창원을 잠깐 보시면 창원이 이번에 조정이 두 군데가 묶였지 않아요? 거기가 의창구하고 성산구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랑으로 바뀌어 있죠. 똑같이 조정이 묶였는데 부산은 안 빠지고 빨강 속에서 놀고 있고 창원의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한 곳은 두 개가 열지구고한 곳은 조정으로 묶여 있잖아요. 여기는 파랑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창원도 주택가격이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부산 못지않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고 하니까 어, 저기도 이제 조정이 지금 묶여놓으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내 집이 팔려야 다른 데도 사고 이사를 갈 텐데 하는 그런 분들이 속이 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산이 옛날에 그걸 다 경험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부산은 조정 묶어놔도 소위 말해서 조정 약발도 없습니다. 그냥 부산은 통째로 계속 이렇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음 오늘도 오늘 그러니까 저는 부산전역을 지급하는 부동산이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막 상담이 많이 늘고, 어, 막 이렇게 바쁘게 그 계약금이 들어가고, 어, 뭐 계좌를 기다리는데 계좌가 잘안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시장성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오늘도 오셔가지고 예약을 하신 분들이 이미 계신데, <웃음> 중간에 한 5분 먼저 오셔가지고 30분을 계속 상담을, 마무리를 이제 못해서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뒤에 예약을 하고 오신 분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중간에 제가 잘랐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내를 자르나 앉아 이런 기분으로 살짝 조금 속상하신 표정으로 가셨거든요. 그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상담 마무리를 해드리긴 해드렸습니다만 은 이것처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 아직 무주택이시거나 아니면 내 집을 팔아서 빨리 다른데 어딘가를 사셔야 될 분들은 더좀 바쁘게 더 촘촘하게 시장 상황을 살피셔야 됩니다. 5월 말까지 좀 건매처럼 그때까지 장금인데 피를 확 조정해주세요. 이런 물건들이 꽤 있거든요. 오늘 그렇게 받은 물건 중에 하나가 문년 3구역에 하나 있습니다. 원래 4억 2천에 팔아달라고 하시던 걸 매매가 3억 7천에 그런 물건도 하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가격 가격대에 맞도록 물건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담 필요하시면 예약 이렇게 주시고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방문하시면 되거든요 어, 오늘도 올달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오늘 첫 월요일이잖아요 토요일보다 정말 더 바빴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언제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고 부산 전체의 그 자료는 한국감정은하고 제가 부동산 지인의 그 시장 동향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차트니까 큰 그림으로 색깔만 빨강인 것만 보셔도 짐작이 되시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